천정성때 상암에 그래도 10km를 5km는 부분부분뛰면서 가고 나머지 5km는 걸어오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10km를 처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2시간반 동안 그래서 저는 축구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렇게 사전 운동을 하고 가서도 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이 5시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끝난 지 어떻게 보면 9시간 정도가 흘렀죠 한 8시 한 반쯤에 끝났는데 9시라고 대충 쳐도 어떻게 보면 5시니까 대충 해도 한 8시간 정도 흘렀어요 8시간이 흘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어디 쪽이 아프냐면 카메라가 롤러 그러니까 앵이라 무릎을 이렇게 들면, 무릎이 요렇게 부분이 있잖아요. 무릎이 여기 안쪽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슬개골이고 슬개골일 거예요. 슬개골인가? 이쪽이 슬개골이라서 앞쪽에 이렇게 동그란 데가 있고, 제가 이렇게 뭐, 허벅지 근육 쪽이 이쪽에 있다 치면, 이 안쪽이 아파요. 이 가운데 부분이 안쪽이 아프다는 거. 음이 안쪽이 아픈 건 연골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쳐서 아팠던 부분이기 에 알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네요. 지금 좀 불안하면서 많이 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직선으로만 뛰는 달리기랑 이렇게 동작들이 많이 걸리는 예, 축구랑은 확실히 많이 다르구나 쓰는 근육들이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운동 강도를 확실히 더 많이 올려야겠다 운동 강도를 많이 올려서 더 하체를 갖춘 다음에 풋살을 나가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확실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끼리 나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걸고 경쟁을 하는 곳에 나가다 보니까 볼링같은 스포츠는 팀전이 아니라 개인이면 내가 못하면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요 그래서 뭐 게임비를 해도 제가 온전히 물고 제가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제 컨디션이 상관이 없는데 확실히 이 풋살은 제가 한번 쉬면 다른 분들은 두세 번을 더 뛰어야 되고 저 때문에 공이 배급이덜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팀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늘도 어... 좀더 열심히 뛰었 해야 되나 물론 무릎을 많이 생각했지만 무릎을 많이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좀 안일하게 행동하지 않았었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날이 춥게 돼서 몸이 굳었고 그다음에 긴장도 하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미안한 마음까지 들려보니까 으 제가 공을 잡더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잡으면 패스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내가 또 잘못 줘서 욕을 먹는 거 아닌가 물론 욕은 그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욕을 하지 않지만 았 스스로 빠지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빠지는 아 내가 평소에는 아니면 정말 무릎을 다쳐서 이걸 하길 전에는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한거죠 제가 온전히 축구에 집중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인데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싫었고 남한테 짐이 되는 것도 싫었고 피해도 끼치는 것도 싫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축구는 되게 독이 됐어요 좀 무릎이나 아니면 뭐 마음가짐이라던가 물론 승부는 제가 무릎이 아파서 골키퍼를 계속 본다 하고 골대를 지키고 다른 분들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끝이 났지만 몸도 마음도 뭔가 이렇게 어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축구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받고 온 느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뭘안 해요 다른 분들은 뭘안 하는데 저 혼자 괜히 중급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비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아까 이전에 나온 라면먹는 영상 보면 표정이 엄청 안 좋기도 하고 많이 피곤하기도 한데 아마 그거는 확실히 제가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아마 내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큰것 같아요 재미로 하는 건데?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면 몰있 되는 건데? 무릎은 다칠까? 어떻게 내가 패스 잘못 주면 또어떻게 괜히 지면 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해 짐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하...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기분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이렇게 자고 누나서 좀 정신이 좀 말짱해진다는 생각이 다음에는 볼링을 치러 가야겠다 그냥 혼자서 망하면 혼자만 슬퍼하면 되는 그런 스포츠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일 4일 남았네요 아마 음 내일은, 오늘, 내일은 오늘 축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하루 쉬어야 되고 금요일에 안 10km를 한번더 갔다 올까 생각 중인데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헬스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할수 있는 게 약간 집에서 근력운동밖에 없는데 어... 어떻게 보면 오늘 축구도 약간 좀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한 건데 약간 역효과가 나서 물이 별로 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더 쉬어야 되고 일단은 금요일이 확실히 목표이긴 한데 왜냐면 토요일이 쉬어야지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6시 반까지 상암에 갔다가 상암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확인하고 물건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운동한 다음에 8시쯤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전날에 아마 한 12시쯤? 그쯤 저또 5시 일어나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날씨가 좋으면 뛰는 거 뭔데 러닝을 그게 아니면 은 제가 나가서 그러니까 인간 공기청정기밖에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고민되는 건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한다 치고 이제 모름 얘기를 어떻게 보면 영상에 막영상이 영상이 되게 모름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브이로그 보는 거 아니거든요. 또 맛있는 먹거리들 같은 것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